소이놀터 안녕하세요 사사지 여러분 소원이 소아니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토토와플을 해볼거예요 토토가 와플 팬디요책 모양은 토토 얼굴을 닮은 와플이에요 뒤에는 토토와플이라고 써있고 소원이 놀이터라고 도 써있어요 다음 종이놀이에서 손님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했던 할로윈 코디복이에요. 여기에서, 소원이 천사와 집원이 악마. 이렇게 손님을 할 거예요. 노이를 시작해볼게요. Let's go! 자, 초토화풀 장사를 해볼까? 옷을 먼저 입고 장사를 해야지. 우자 착용. 옷도 있다고. 이제 장사를 할수 있겠어. 그러면 한번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 휴! 안녕하세요. 어떤 마플을 먹을 건가요? 음, 넌뭐 먹을래? 난 당연히 초코 초코 초코지. 저는 딸기 주세요. 네. 딸기 와플, 그 다음에 초코와플 넣은 말이죠. 알겠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걸 열고, 자, 먼저 와플 구워보기 전에 기름이 꼭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넣어볼까? 여긴 반죽이 다 됐고 다했다 그럼 이제 구워보실까나 지난쯤이면 됐겠지? 오 맛있게 구워졌네 이제 크림을 올려볼까? 그리고. 다했다 먼저 초코부터 만들어봐야겠어 토토 초코가 있지. 그다음에 이거를 덮으면은 떠 초코는 완성됐다. 둘둘르둘르둘 됐다 이제 구워볼 시간 다 됐는지 한번 볼까 우와 잘 구워졌네 조금만 다음에 옆에 있는 걸로 붙여주면 딱 됐다 와플 포장하자 초코아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초코아플 딸기아플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8,500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요. 토탈풀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는요. 진짜풀 먹으러 갈게요. 안녕! Thank you